언제나 늘 함께 6주년을 캐럿들과 함께 행복하고 오래오래 함께 우리 캐럿들과 앞으로도 함께 늘 고마운 캐럿들 오래오래 함께 빛나는 캐럿들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미래도 함께 행복하자 Love you and happy together 사랑과 행복 그리고 추억을 함께! 6주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Always be together! 흉내낼 수 없는 세븐틱캐럿! 함께 오래가자!